그 신부산이 우르르 까먹차 네. 가는 소리 이게 예차 이게 기차 소리예요 기차. 소리. 아 기차 소리요 그래서 이 노래가 네. 그 근대화 시기에 불러졌던 노래인 것 같아요 <웃음> 우와! 근대화 시기의 노래군요 우와 알아봐야 네. 될것 같아요 네. 네, 불러졌다 그리고 부고산 네. 큰애기 아 이거 구조등 지명입니다 아. 그리고 반부지마산다 이게 네. 어 이미 떠난 시간이 임박했으면 그, 아실대요 아. 어랑어랑어허야어야 이게 그거예요. 네. 이게 후러꾼데 아하. 리듬과 형성하고요. 아, 네. 리듬과 형성 그리고 큰돌조금니다 네. 그렇죠. 가을가 바람 소슬라니. 네. 낙엽이 소슬지고요. 네. 그으수수 이거겠죠? 아. 귀뚜라미 슬피 울어. 나무 장을다썩이네 이게 슬피인되잖아요 이거 감정이 입이 생깁요 그래서 네. 화자의 우울함은 네. 좀 시가 시켜줘요 화자이우라무시마 네. 어랑어랑 어어랑어라어여드내 사랑 그리고 흰들어진 낙락장성 티어 덮덮잡고요 네이 낙락장성이 네 칠흥을 네. 표치는 대상입니다 어 이게 애달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음. 아 이게 화자의 정서가 직접 하어나겁니다 우와 그렇군요 저네어야들야내 사랑 삼 없어. 합산 이게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험한.. 아.. 네, 예, 험한... 네, 험한 지역이란.. 네. 험한 지역 네. 머루다래는 얼굴로 설거졌는데 이게 일단은 반복이 되죠? 네! 근데 이게 이머루다래가요 네.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아, 아하! 객관적 상관물